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융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던 비대칭 마사지? 에, 그 당첨자 두 분이 이제 마사지가 끝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과연 그 네.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니면서 이게 막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사님의 어떤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진행비는 정말 100% 제가 단 10원도 할인받지 않고 제가 다 직접 결제를 해서 저희 댕댕이 분 늘을 이제 마사지를 해드렸고 10회를 끊어 드렸어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보나트 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청담동 38-25번지에 있어요 보나트 라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무슨 애기 사진 이런게 나와 가지고 보나트 라고 강남구 청담동 38-25번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저희가 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두 분이 당첨됐는데 이세림님과 이예빈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림이라고 합니다 이예빈이라고 합니다 어 턱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눈꼬리도 이쪽은 내려가는데 이쪽은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입꼬리도 비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코도 휘었고, 턱 라인도 비대칭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잘 때도 다리를 가만히 못 입고 몸을 몸 약간 구부려서 자는 것 같아요. 다리 꼬는 걸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골반도 휘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비대칭인 것같 저는 눈 꼬리가 대칭으로 이렇게 맞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 꼬리도 맞아졌으면 좋겠다는 어. 바람이 있습니다. 저턱 라인이랑 좀코 휘어진 게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렸어요. 아니요. 보나태 원장님께서 개개인에 맞춰 현재 얼굴 상태와 그리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마사지를 진행하실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마사지 받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돌려봤는데 전체적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 주시고요 어, 얼굴 상태에 맞춰 턱, 광대, 코 라인을 잡아 주시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얼굴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사지 중이랍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매번 원장님께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주세요 음, 네, 이세린씨 지금 막 끝냈는데요 처음에 사진으로 이제 봤던 거하고 실물을 보면서 아, 분석을 해보니까 얼굴이 전반적으로 평평하게 느껴지고 좌우로 넓게 퍼진 느낌이 좀 있었고, 아면 음. 어, 비대칭적으로 봤을 때 어, 하악 쪽 아래쪽 턱이 좀 한쪽으로 크게 치우침 그러면서 이제 입을 벌리고 어, 오므리고 하는 닫고 할때턱 어, 관절의 기능적인 문제 움직임의 부정렬까지 좀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쪽 측면 광대를 위주로. 좀 넓어져 있는 느낌들을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씩 변형하고 있고요. 이혜빈 씨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는 정도로 음,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 안면 비대칭이 좀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어, 얼굴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게 특히 이제 하악 쪽 불균형. 기준이 될수 있는 코, 인중, 이렇게 중앙 라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눈높이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1회차 진행을 하면서, 어, 화학 비대칭에 좀더 신경을 써서 균형 잡힐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했고요. 그동안 이제, 체형에 대한 조언과, 어, 얼굴 비대칭이 좀 유지될 수 있게끔 1회차고, 음, 그렇게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안 아프고 문지문, 문지문지 이렇게, 이렇게 살살하는 느낌이었어요 아프지는 않았고 약간 좀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좀 얼굴도 작아진 것 같고 <웃음> <웃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강의 바뀐 모습을 너무 보고 싶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바방끼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조율을 했는데 저희 그세명의 시간이 자꾸 안 맞아져서 결국에는 그렇게 자리를 가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진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우리 이세림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얼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비대칭이 심하다라고까지는 못 느꼈어요. 실제로 뵀을 때 전체적으로 코 라인과 턱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얼굴 라인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꼬리, 입꼬리 라인도 다 다르셨죠. 마사지를 받고 나선 턱 라인 부분들을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덜 부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도 개선법을 알려드려서 그런지 좀더 바른 자세가 되었네요. 마사지 받은 후에 대칭이 맞아지다 보니 입꼬리 부분이 개선된 거 보이시나요? 올라간 각도가 내려왔죠. 네. 딱 여러분 저 눈에 보이시죠. 내려온 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의 전체적인 중심이 맞아지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혜빈님은 제가 중간에 사진을 받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좀 많이 휘어져 있는 얼굴형이시고 그리고 턱 크기도 정말 많이 차이 나시는데 갸름한 얼굴형이면서 코랑 눈높이랑 턱의 크기 그리고 휘어짐이 좀 강하신 분이었어요. 비대칭이. 제가 육회 사진을 받고 진짜 놀랐어요. 사진만 봐도 턱 라인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눈높이, 입 대칭, 코 위치가 맞아지셨더라고요. 8회 정도 받으셨을 때는 정말 많이 대칭이 맞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 중심선이 맞아지는 게 보이시죠? 예빈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의 전체적인 중심이 맞아지시고 눈높이, 입꼬리, 그리고 코 위치, 그리고 턱 위치가 너무나 개선된 게 눈에 보였어요 어, 네,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그냥 볼을 문지문지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느낌 네,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아팠어요 아, 정말요? 네 오. 저는 시선을 왼쪽만 봤었는데 오른쪽... 또 이제 보게 됐고 그렇게 음. 고, 많이 고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고치게 됐고 그리고 엎드려서 자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그것도 이제 바르게 자는 자세로 고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그게, 크게 두 개를 고,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어. 어, 그 제가 목이 목부터 비대칭이 와가지고 인원님이목 운동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틈만 나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얼굴에 기울어서, 오른쪽으로 더 이렇게 누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그 턱라인이 좀 많이 튀어나온 비계층이었는데, 그 턱라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코도 약간 바로 잡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족해요. <웃음> 매회 매회마다 원장님이 사진을 찍어주세요. 원장님은 많이 달라 점점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변, 변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점점 한해한해그 뒤로부터 4회 5회 6회 이 정도 때부터 제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얼굴이었는데 그게 점점점 대칭을 맞추고 있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입꼬리, 눈꼬리 이런 거보다 얼굴 선 대칭이 음. 전체적으로 마, 많이 맞춰졌어요 네, 박고 싶어요, 저는 <웃음> 나중에 아. 시간이 되면은 계속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 네, 완전 완전 추천할만한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이거 이벤트를 진행해 보면서 정말로 비대칭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를 받고 그리고 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고 만족했어요 일단 이 선, 선들이 삐뚤어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봐서 정말 정말 만족스러운 음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직접 본아트에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어 댓글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협찬이나 광고가 없는 제 사비로 진행한 이벤트입니다. 저도 비대칭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어, 많은 개선을 느꼈고 그래서 비대칭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많은 우리 댕댕이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출연해 주신 이세림님, 이에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너트를 소개해 주신 우리 안미선 이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생해주신 우리 보나트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